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 입니다 오늘은 bts의 멤버 진의 조교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각종 sns에서 군 복무 중인 진을 목격했다는 편지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해당 편지의 주인공은 진과 같은 곳에서 복무하는 훈련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난 2월 중에 교관들에게 혼났다고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어 혼나긴 했는데 신기하더라 라며 bts 진을 완전 1m도 안되는 거리에서 봤는데 와 진이다 이래서 혼났다라고 감탄사를 터뜨렸다가 되레 혼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은 지난해 12월 입대했고 5주간의 신병교육을 마쳤는데요 진은 훈련 기간 뛰어난 리더십과 업무 수행 능력으로 중대장 훈련병으로 활약 수료식에는 훈련병들을 대표해 지휘자로 활약하며 성실한 군생활로 본보기가 되고 있고 이후 오사단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진은 지난 1일 2등병에서 일병으로 진급한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진의 면회 사진이 전 세계에 관심을 모으며 글로벌 슈퍼스타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진은 지난 3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어서와라는 글과 함께 면회 온 멤버들과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투복 차림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생긴 외모와 펀치랑 피지컬, 팬들을 생각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더해진 글에 팬들은 물론 전 세계 미디어들도 집중했는데요. 진의 사진이 공개된 후 빌보드, 롤링스톤 등 주요 외신들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빌보드는 공식 트위터 계정 및 홈페이지를 통해 진의 사진과 함께 진, 이때 후첫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멤버 두명과재회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빌보드는 지난 1월 그는 떠나기 전 촬영한 영상에서 곧 돌아오겠습니다라는 희망적인 약속을 했다 뿐만 아니라 군복을 입은 자신의 첫 번째 사진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롤링스톤도 진, 방탄소년단 멤버와 함께 새로운 사진을 팬에게 제공이라는 타이틀로 소식을 전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gma 뉴스, 인콰이어러, 타임스나워, 클라우트 뉴스 등 수많은 외신들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진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진의 사진과 함께 입대 날짜, 군복을 입고 올린 세카 사진, 조교로 발탁된 사실, 제대 예정 날짜 등의 진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주목을 모았습니다. 진은 입대 당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았는데요. 미국 CNN은 경기도 연천에서 생중계로 입대 현장을 전하기도 했고, GMA, AP, AFP 등 언론사들이 입대 취지를 위해 특파원을 파견했으며, 영국 BBC는 군대 경험자를 인터뷰하며 훈련 관련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